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소개할 제품은 뭐냐면요 휴미드 세이프라는 제품이에요 원래 지금 비플랫 클라리넷에는 계속 사용 중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댐피처럼 생긴 그런 제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기능은 댐피 타고는 완전히 달라요. 댄핏은 이제 겨울철에 이제 건조할 때 수분 배출을 하는 기능밖에 없잖아요. 댄핏을 물에 적셔가지고 악기에 넣어놓죠. 스트링 악기들의, 악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. 클라리넷에도 되게 그 습도 조절이 중요하거든요. 왜냐면은 하 패드의 그 내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습하거나 건조해지게 되면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휴미드 세이프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휴미... 미드 세이프가 댐피 타고 차이점이 뭐냐면요. 습도를 40%에서 60% 정도 항상 맞춰줍니다. 어,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건조하다고 느끼는 그런 습도가 20% 뭐 코가 막힌다든지 이제 뭐 피부가 이제 마른다든지 이제 그럴 때가 20% 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가장 활발하게 이게 움직이는 그런 습도가 이제 70%라고 해요. 그런데 이 제품은 40%에서 60%를 항상 유지를 시켜주는 제품입니다.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한데요 댐핏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은이 제품은 일단 물을 쓰지 않고요. 그냥 악기 안에 넣어두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은 이제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기를 빨아들여주고 그리고 너무 건조할, 건조할 때는 이제 수분을 배출시켜 가지고 일정한 습도를 항상 유지를 시켜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마틸다 공연할 때도 베이스 클라, 뭐 섹소폰, 클라리넷까지 이 안에 이제 다 넣어서 이제 사용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제품은요 이런 댐피형의 제품이 아니라 리드형의 제품인데요 어, 이 제품이 지금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리드 습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뭐 습도를 조절해주는 케이스를 사용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뭐 리드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의 페이스기도 하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키트를 어,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휴미드 세이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리드 케이스에 꽂아두기만 하시면 되거든요. 자 지금 보시면은요. 이렇게 리드의 형태로 띄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케이스에 그냥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뭐냐면요. 은 가격이 어요거한 장에 만원씩 밖에 안하더라고요 일단 사용성에 있어서는 뭐 다른 제품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레제르그 플라스틱 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일이 없는데 베이스 클라 같은 경우는레제르 리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클라리넷에서 사용했을 때 어, 확실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습한 게 없이 휴미드 세이프를 넣어놨을 때 굉장히 뽀송뽀송한 상태로 잘 거의 평균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. 지금 겨울철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다 보니까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함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젠 리드 형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셔가지고 보관할 때 아무리 잘 보관을 해도더라도 너무 건조하고 혹은 이제 입에 들이면 울잖아요. 이제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,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그 스노우뮤직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다른 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. 지금은.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영상 끝에는 이 휴미드세이프의 그 실험 영상들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걸 참고하시면 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어,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술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어,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무조건 등한시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나셔서 좀더 편안하게 좋은 연주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. 지금 그... 인터넷상에서는 아마 스노우뮤직 그 네이버 스토어 펌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다른 업체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. 그러니까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고 편하게 클라리넷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리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까망필이었습니다.